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실링 왁스 재료 중에 이 멜팅 스푼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리는 실링 왁스 영상들마다 이 멜팅 스푼을 어떻게 관리하냐 멜팅 스푼을 어떻게 세척하냐 이 질문이 많았어서 오늘은 간단히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멜팅 스푼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만약에 멜팅 스푼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못쓰는 숟가락 쓰셔도 돼요 숟가락을 써도 되는데 그 중에 좀 두꺼운 이 두께가 두꺼운 숟가락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두 개가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예쁘긴 예쁜데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멜팅 스푼은 이 멜팅 스푼입니다 이게 별로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되게 많이 까지고 약간 열 전도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잘안 녹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되게 많이 타더라고요, 이거는 특히. 물론 이것도 많이 그을리긴 했는데 이게 유독 많이 타고 연기, 그을음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그럼 간단하게 실링 왁스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링 왁스 찍는 티코스터 인데 이것도 어디서 구매했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요거는 그 네이버에 대리석 티코스터 라고 쳐서 그냥 저렴한 거 아무거나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링 왁스를 띄어 낼때좀잘 띄어질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바세린을 발라줄게요 바세린이나 아니면 베이비 오일 같은거 발라주시면 은 나중에 띄어내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띄어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할 왁스는 오늘은 작은 스탬프 미니미 스탬프를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두 알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왁스도 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왁스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이렇게 붓고 템플을 찍어주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왁스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만큼 남아있는데 원래 씰링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색을 계속 추가해서 여러가지 색을 블렌딩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티슈로 밑에만 슬쩍 닦아주고 다른 색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요 핑크핑크? 핑크? 약간 매트한 연한 베이비 핑크색 하나를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무 이 나무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좀 잘못 찍은 것 같아 자 지금 되게 뜨거운 상태예요 아직 굳기 전인데 이 굳기 전 상태에서 닦아줘야 돼요 이거를 물티슈인데 되게 조심하시고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이렇게 왁스가 굳기 전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왁스가 굳었을 땐띄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굳었을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한번 띄어볼까잘 나왔을까요? <웃음> 귀여워. 귀엽죠? 어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얘도 굳은 것 같은데 아유 얘는 좀 왁스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얘좀 망했는데 좀 망했으니까 이게 실링 왁스가 좋은 게 만약에 하다가 망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재료들이 엄청 가성비가 엄청나 이렇게 마음에 만약에 안 드는 게 이렇게 나왔다 그냥 찢을게요 찍거나 잘라서 다시 쓰면 되거든요? 음, 요 매트한 하얀색을 조금만 잘라서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잘라서 쓰고 지금 거진 녹았는데 이 녹은 데 하얀색을 슬쩍 추가할게요 오! 오 엄청 예쁘다 이거 이 하고 이제 지금 여기에 왁스가 좀 남았는데 일단 그대로 굳혀보도록 할게요 이걸 뗄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못뗄 거예요 띄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실링이 이렇게 나왔고 오 예쁘다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 그리고 이 스푼의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좀덜 굳었을 거예요 완벽하게 굳진 않았을 건데 안뜯어져안 뜯어져 이렇게 긁혀서 나와요 한 번에 띄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서 많이 하신다면은 이걸 다 긁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할순 없고 만약에 타이밍을 놓쳐서 세척을 못 했다, 물티슈로 못 닦았다, 그럴 때는 그냥 다시 데워서 다 녹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물티슈로 닦아내면은 됩니다. 저는 하나만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매트한 보라색, 매트한 보라색 실링 하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푼 안에 약간 잔여분의 실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블렌딩이 되면 또 예쁠 것 같아요. 거의 보라색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찍어서 얘는 기다려주고 이렇게 남은 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물 티슈로 닦아내도록 할게요. 물 티슈를 사용해서 진짜 뜨거, 진짜 정말 많이 뜨겁거든요. 조심조심 해주시고 여기 뒤에 그을린 것까지 굳었나? 되게 예쁘다. 색은 보라색밖에 안 나왔긴 한데 어, 되게 예쁜데요? 여기 위에 왠지 이 은색 잉크를 조금 덧대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잉크를 살살 손으로 해서 여기 슬쩍 바를게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 예쁘죠? 예쁘죠? 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이 실링왁스 스푼 세척하는 법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링왁스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빠이!